안녕하세요 호분입니다 오늘은 이게 정말 시리즈예요 이게 정말 사과일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친구들이 몇권더 있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 이게 정말 마음일까? 자 오늘은 이게 정말 사과일까? 요시타케 신스케 글그림 고향옥 옮김 출판사는 어디일까요? 출판사는 두고두고두고 이따 알려드릴게요 뾰따랑 우와 여러가지 그림들이있데요 이호시타키 신스키 아저씨가 그림을 간단하게 잘 그리더라고요 음, 표정만 잘 선택해서 거기다가 대머리 빡빡이에요 <웃음> 맞아 <웃음> 맞아 이 친구들이 다 대머리 빡빡이에요 맞아 머리카락이 많아요 세개 어, 제일 많은데 몇 가닥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식탁 위에 사과가 한개 있었어요 하지만 저건 사과가 아닐지도 몰라요뭔 소리? 여러롱 짠 혹시 커다란 체리가 아닐까요? 속은 포도맛 젤리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깎아도 깎아도 계속 껍질이 나올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뒤쪽에 귤은 아닐까요? 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자, 어쩌면 빨간 물고기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안쪽이 기계로 꽉 차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어떤 것의 알일지도 몰라요. 혹시 알아요? 키우면 커다란 집이 될지 오마이갓 안돼 안돼 너무 커지면 안돼 세달뒤 멋진 집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맨날 한가 사과를 먹고 사는 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벽을 긁으면 속이 사과가 있겠네요 <웃음> 재미난 집이네요 머리카락이나 모자를 심어보면 어떨까요? 오 우리 많은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다른 것이 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사과가 원래 사과가 되고 싶어서 사과가 된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 자 혹시 알아요? 우주에서 떨어진 작은 별일지 어머 사과 하나 가지고 별 상상을 다 하셨네요 사과발 애개인 엉덩이가 사과처럼 생겼으니 아니 얼굴이 엉덩이처럼 생겼습니다 빼리빼리빼리. 사과한테도 감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 친구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오, 사과한테 감정이 있다 아난 쟤한테 먹히기 싫을 때, 아난저 예쁜 여자애가 먹어줬으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이 사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요? 어, 아우, 제가 먹어줬으면 좋겠어 사과한테 형제나 자매가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 맞아 어쩌면 형제 자매가 무지무지 많을지도 모르고요. 뾰로롱. 아하, 만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과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사과로 변신해서 뿅! 나를 만나러 왔는지도 몰라요. 아 어머, 아니야. 혹시 나를 붙잡기 위해 천원덮 치면 어떡하지? 안에, 안에 안 먹을래. 독 들어있으면 어떡하죠? 아 우리 집까지 오는 동안 사과는 여기저기서 많은 것을 봤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그렇지. 과수원도 갔다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다가 이제 이 사과는 어떻게 될까요? 형제, 자매와 친구들은 모두 불러 모아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맞아, 맞아. 알고 보면 나 말고 모두 사과는건 아닐까요? 이런 사과라는 말씀 언젠가 팔다리가 나와서 나와 똑같아지면 나를 동글동글 말아 빨갛게 칠했다며 아, 내가 다시 사과가 될지도 몰라요. Oh. No. 한입 먹어보면 어떨까요? 날아가버릴지도 몰라요. 풍선이 되어버릴 것 같대요. 사과 풍선 맛있겠다. 음. 하지만 어쩌면 그냥 평범한 사과일지도 몰라요. 이도 보통이고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가 사과지뭐야그죠 아삭 배워먹고 싶네 큰큰 큰큰 간질간질 엄마 네자 우리 친구 한번 읽어볼까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먹으려 아삭 아삭 아삭 아삭 아삭 물오물오물 꿀꺽 어때요? 맛없다 <웃음>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맛있다 라고 했대요 아하. 아니 그럼 별별 상가, 생각은 왜한 거야? 그렇게 그냥 먹으면 되는데 아참별 생각을 다 했네 그이 신기한 아저씨는 어떤 아저씨인가 한번 볼까요? 글 쓰고 그린 사람은 요시타케 신스케 라는 사람인데요 1973년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나 스쿠바대학 대학원 예술여구과 종합 조형 코스를 수료했네요 일상 속의 한 장면을 떼어내어 독특한 각도로 그린 스케치집을 했으며 아동서, 사파 표지, 그림, 광고, 미술 등 일상 속의 다방면에 걸쳐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스케치집, 더구나 뚜껑이 없다, 결국은 못하고 끝, 좁아 두근두근, 모자나 플랜이 있으며 그림을 그린 책으로는 렛츠 시리즈와 몸사용 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엄마! 두살난 아이를 둔 아버지이며 일본에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이 책이 그의 첫 그림책이래요 두살? 우리도 두살짜리 있는데 한번 데려와 볼까요? 자, 두살 아저씨 짜잔, 어우, 그 아저씨, 아들이 요만할 때, 아하, 이 책을 내셨대요. 이두살 아들의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인생 똥싼나봐요 <웃음>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 이게 정말 나일까, 똥 치우고 와서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빠이 안녕!